where are we going? 위아고인크 호나우나우베 투 스텝 은원 스텝 투 스텝 성동이야. 하로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앞서 비갈레드스노클링탑 3를 소개해 드렸던 카할로 투 스텝 캡틴 쿡 중에 투스텝 비치를 제대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투스텝 비치가 있는 비갈랜드 코나는 1년 내내 날씨가 좋아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세상의 스노클링을 즐길 수 있는 곳이랍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투스텝 스노클링 영상 즐겁게 시청해주세요. Where are we going? We are going t 어? 투스텝 간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거기가 거기야. 아, 아 그렇구나. l e t 투스텝 피치 가는 길에 로컬 마트의 스 마트가 있다. 이곳에는 비갈랜데서 가장 맛있는 부 부스 비가 있는데요. 두 종류의 무수비 중에 밥 전체를 김으로 싼무수비가 마을로 추천 무수비 참고하세요. 이동 중에 편하게 팁 없이 싸게 먹을 수 있는 요무수비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투스테이 피치 옆으로는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되는 비갈랜드 파워스타시국립역사공원 푸호누아호 호나우나우가 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야, 진짜 숨이 멎을 듯한 이 풍경 끝내주죠 투스텝 빛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곳은 고대 하와이안들의 원시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성지이고 여러분들의 하와이 여행샷, 인생샷이 나올 정도로 멋진 배경이 펼쳐지는 곳이니 마할로가 알려드리는 하와이 여행기 꼭 기억하세요. 이제 투스텝 비치 이용시 여러분들이 꼭 챙겨야하는 주차정보입니다. 투스텝 비치는 비치파크가 아니기에 별도의 지정 주차장이 없어서 주변 갓길 주차를 하시는 거꼭 알고 계시고요 화면에 보이는 도로 흰선 안쪽으로 갓길 주차를 하시고요 반드시 선 안으로 주차를 하세요. 선을 밟거나 넘어가면 티켓을 받습니다. 도착지점 다와서는 진행방면 및 비치진입로가 1A 일방차선이라 그 길을 따라 서행운전도록 들어가시면 됩니다. 무료갓길 주차장을 못 찾았다면 투스텝 비치 바로 앞에 노컬들이 만들어 놓은 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이용료는 5불이고 입구에 기부함에 넣어 두시면 됩니다. 잔돈을 거슬러 주지 않기에 오불를 미리 준비해 가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투스텝 비치에는 간이 화장실이 있지만 샤워시설과 안전요원이 없는 점도 참고하세요. 어린 꼬마들도 안전하게 놀수 있는 베이비 비치도 입구 왼쪽에 있답니다. 자, 이제 환상적인 물빛과 동화같은 수중 환경을 자랑하는 투스텝 비치를 만나보실게요. 여러분 하늘에서 바라본 투스텝 어떠세요? 정말 아름답죠? 직접 가보시면 처음엔 검은 바위들만 보여서 여기가 거기 맞나? 할 수도 있는데 물에 가면 와 여기가 맞구나 하실 거예요. 아까 드론샷으로 잠깐 보여드린 베이비 비치인데요. 귀여운 꼬마 보세요. 정말 잘보이죠 사이도 풀 수도 있으니까 수영 못하는 분들이나 어린아이와 함께 오신 분들은 이곳을 이용하시면 되시고요 불빛 좀 보세요. 에메랄드 깔아 놓은 천국으로 가는 길을 가지 않나요? 물고기들을 바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많습니다. 두 스텝은 원 스텝, 두 스텝, 첨덩이야 이거 보여드릴게요. 바닷속에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 앞에 동화같은 세상이 펼쳐질 거랍니다. 인어공주가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 같죠? 옐로탱이 정말 많은데요. 그 사이로 다른 물고기들도 많이 보이니까 잘 한번 찾아보세요. 투스텝 비치는 스노클링을 좋아하는 분들이 비갈렌즈에 오시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곳이랍니다. 스노클링 환경이 더 좋은 캡틴국도 있지만 렌터카로 편하게 접근이 가능하고 이렇게 최고의 수중 환경을 만날 수 있는 곳은 비갈렌즈에서, 아니 하와이 전체에서 투스테피지가 최고 중 최고 아닐까 싶네요. 여러분이 비갈랜드에 오시게 되면 아름다운 자연이 선사하는 복창감독을 제대로 느낄 수 있을텐데요. 비갈랜드는 겉보다 속이 더 아름다운 비치가 정말 많은 곳이랍니다. 특히 두 걸음만 내디두면 환상적인 바닷속 여행을 할수 있는 투스텝 비치, 말이 필요 없는 곳이죠. 여러분 투스텝 비치 놓치지 마세요.